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첫 강의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연어 덮밥을 만들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배울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도형과 이동회전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디파이어도 사용해서 사용하는 법에 익숙해지면서, 마테리얼로 간단하게 색을 넣어보고 마무리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렌더샷을 찍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었으며, 블렌더에 익숙해지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따라해보셨으면 혼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 다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